반갑습니다 한국타전 입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한국장친에서 다시 한국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하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타잔 바디 챌린지 리부트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운동 좀 제대로 해보려고 깔끔하게 커트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바디를 재러 갈겁니다 인바디 본사에 와버렸습니다 원래 인바디, 인바디 본사에서 재는거 아닌가요? 그리 고. 오늘 <웃음> <웃음> 저를 이곳에 불러 주신 인바디의 아들 정대 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 이경모 대리입니다. <웃음> 저희 인바디 본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 가지고 잠깐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또 우리 정대 형님께서 또 이렇게 전시실을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아니 여기 렉이 있는데 인바디 다니면 요거 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PT를 받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들을 위한 PT. 오. 굿즈를 어 <웃음> 트레이너 선생님또 따로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혹시 뭐 자리 비는데 자리 비는 <웃음> 우선 양말을 벗어주시고 네. 일단 옷도 사실 무게가 네. 나가잖아요 그쵸 이거 좀 준비할 수 있어요 아 벗으세요 맛있도 먹겠습니다 제가 183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근육량이 한 38에서 40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헬스장으 가봤다 그런 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지방이 많는데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어디에 아, 맞는거지? 모르겠어요 일단 겨서 봅시다 어디에 네. 맞는건가? 이게 그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몸이 조금 지방이 많다 왜냐면은 지금 한국 타자님을 생각했을 때 이미지는 저희 저번에 마프에서도 봤었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어 한국 타자님? 아 <웃음> <웃음> 오늘도 아 마른데 근육이 좀 있는 스타일 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그래프가 <웃음> 이제 C자형이에요 안 좋은 거죠? 그쵸 이거는 뭐냐면 근육량보다 지방이 더 많았을 때 생기는 게다가 체중은 표준보다 높죠 네. 근데 근육량이 딱 표준 정도 이게 아, 적은 근육량은 아닌데 네. 그에 비해 지방이 많아서 네. 보통 이제 정말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D자 근데 이건 반대로 C가 됐다 하, 지방을 감소를 시키든 근육을 많이 찌우든 네. 노력이 필요하다 아, 자태가 좀 심각한 거군요 심각하진 않은데, 심각하진 않은데. <웃음> 1년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러면서 또 시간들이 아, 또안 좋게 술도 좀 많이 하고 해. 그래서 보면 체지방률이 24.5%. 아, 보통 남자의 경우 10에서 20%를 표준이라고 봅니다. 아,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웃음> 25%를 넘으면 좀 네. 이제 받아하다고 보는데 아, 지금 거의 간당간당했네요. 그래서 지방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일반적인 인바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970저 어. 장비를 통해서 얻을 수, 네, 수 있는 네, 정보가 네. 뭐냐? 네. 그러면은 세포 외수분비 뭔가요 이게 우리 몸이 물이 근육 세포 안쪽에도 있고 어, 어, 바깥에도 예. 수분이 존재하는데 네, 네. 일정 비율이 있어요 세포 내보다 외쪽에 뭐, 뭐 수분이 많아져서 그 비율이 네. 깨지면은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왜안 좋다. 좋냐 네. 몸이 부종이 생긴다 아, 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0.37로 5 매우 조, 좋아요 아 다행히 이게 0.38의 그 비율이 유지될 때 가장 좋은데 아. 그거 낮으면 낮을수록 뭔가 근육이 더 많은 분들이 아. 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어, 네. 다만 지금 상체 보다 하체 쪽에 이 세포 외수분 비율이 높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하체 쪽에 약간 부종은 아니더라도 좀 네. 부어 있을 수 있다라는 아 크게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맞추려면은 뭐 하체 쪽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이게 또 맞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종합점수는 72점이라는데 종합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웃음> 네. 80점을 기준으로 네. 이제 근육이 많거나 지방이 적으면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8점인 상태라고 아, 보시면 네요 72점이면 이제 하루빨리 80점까지 <웃음>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네. 체형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률이랑 네. BMI로 네. 결정하는 건데 음. 우리 한국타자님께서는 네. 근육 표준인 것 같은데 네. 지방이 좀 많아서, 좀 많아서 이제 경도 병도 병도를... 비만형으로 나타나네요. 제가 지금 살면서 이 경도 비만이라는 걸 들어본 게 진짜 처음. 항상 <웃음> 말랐었죠. 예, 네. 너무 말랐어요. 예전에 네. 더 말랐었어요. 네. 체질이라는 게 진짜 변해. 변하더라고요. 어, 네. 변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습니다 <웃음> 어쨌든 뭐 적당히 식단 조절도 좀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운동량을 좀 많이 늘려야겠네요. 이거는 네. 근, 근력 운동을 늘려서 장기간으로 가면 되게 음. 개선되기 좋은.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5개월이라고 해요. 네네네. 네네네. 11월 말에서 한번 오셔서 네. 이 그때. 바디 로필을 찍을 거라서 그 전에, 찍기 전에 얼마나 쌓여 예. 있는지 다, 예. 예. 다 찍어놓고, 네, 찍어놓고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랑 비교하면 네. 진짜 와,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바디의 아들 홍보팀, PR팀이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PR팀 저희 경대님 도와주셨는데 네,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인바디 채널 구독해주세요. 네, 인바디 채널. <웃음> <웃음> 역시. 네. 이거 위에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경대님. 아, 부서 네. 많이 습니다 네. 어,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운동도 같이 한번 하시죠. 하체? 저한번 털려보고 싶습니다. 털려? 오케 <웃음> 다음에 이제 또 운동하는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